되게 재치가 뛰어나고, 응기응도 뛰어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여.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이 사람. 사람이 힘들잖아. 그럼 나 힘들어. 내 인생 왜, 내 팔자 왜 이래?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아, 내가 힘든다. 내가 이걸 겪고,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후자에 응, 속하는 사람이지. 어, 근데 지금 2023년 개면에 문이 열렸어. 그래서 합격 도장을 찍을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 타라 아밝발견아아 워라 월아 신당의 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시네 어, <웃음> 저희 오늘 네.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불러드릴게요. 되게 네. 까탈스러워. 뭐 고르는 것도 까탈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까탈스러워. 사람 볼 때도 조금 사람이 사람 만나면 팍 다가가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 네네네. 그런 게 조금 없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만들어놓은 틀인가요? 그렇지 맞지? 타고난 천성이지 성격이고 어. 뭐 고르는 거 하나 고를 때도 아 이거 마음에 들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도 봤다가 <웃음> 저것도 봤다가 네. 어, 사랑 관계도 그래 오. 남한테만 까탈을 강요 안 하고 네. 까탈스럽게 성질만 안 부린다면 네. 괜찮은 거지 이분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봤을 때는 언제가 가장 좋아하고 있어요? 선생님 보시되. 나는 초초 초, 그다음에 초에서 중반 넘어갈 때. 어. 30 반칠세에서 마흔 살갈 어. 때쯤. 그러면 이분은좀 어떤 좀 직업을 좀 가져야 좀 좋을까요?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네. 되게 재치가 뛰어나고 응기 응변도 뛰어나고 오. 사람을 끌어 모으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여 그러면 올해는 좀 어때요, 이분? 올해는 조금 많이 조금 자기가 버텨야 되는 수가 들었어. 이거 견디고 나면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 자리를 유지라든지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하든지 뭐 이런 게 들었어. 요 토끼 깡충깡 토끼에 네. 중반부터 내년까지 승승장구다 이렇게 보여. 이분이 만약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성적은요? 좋아. 어느 정도로 좋아요? 응, 그냥 학교 군이 문이 열렸다 음. 이렇게 보여.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이 사람. 사람이 힘들잖아. 그럼 어, 나 힘들어. 내 인생 왜내 팔자 왜래? 얘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아, 내가 힘든다. 내가 이거를 겪고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후자에 응, 아, 속하는 사람이지. 아, 그래요. 응, 응.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순간에 노력을 한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어 근데 지금 2023년 개면에 문이 열렸어 그래서 합격 도장을 찍을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 만약에 그 시험에서 만약에 1,2,3,4,5 중에 어떤 숫자가 제일 많이 보이세요? 난 오. 5 5 정도 안에는 들수 있다? <웃음> 오.. 그럼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럼 높은 거지. 근데 이사람 그걸 해내는 사람이야. 자기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그거 해내야 돼. 해낼 거야 근데. 뛰게 노력을 해서 뭐야 자기 자리가 우뚝 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노력한 부분에서도 이 사람은 얻는 열매가 있다. 내 노력에 만족하지 못해. 응 계속 가. 선생님 깐깐하다 그랬잖아요. 응, 응. 그러면 그 깐깐함이 이 노력을 만든는 거야. 그렇지. 어, 초이스를 잘한 거지. 초기 좋은 거지. 보면은 되게 모르는 지금 화경으로 보이는 게 눈매가 되게 또렷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저음명하는거 들었다. 내가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고르 생각이 있잖아. 남한테 말하지 않아. 나만의 비밀이야. 어, 뭐야? 어, 어, 뭐 이런 거. 왜? 뭐 이런 거. 나만의 비밀이야. 그리고 그게 한 90%, 95% 단계가 됐을 때난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야. 응, 응.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직업이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거 말고 이분이 다른 거를 어떤 걸좀 하면 좀 잘. 몰라 난 아까부터 자꾸 인사 때부터 달래달래 밝은 달라 이런 거 보니까는 이태백까지 할래 했거든? 근데 인사가 너무 길어질까 봐 못했어. 달래달래 밝은 달래 이런 게 들어와. 띵띵띵 이렇게 치는 것도 들어오고. 어, 진짜? 응. 어, 그럼, 왜? 누리 분이 알려드리고 그럼 좀더 질문을. 응. 맞아요 이분 말하는 직업인데 요즘에 또 노래 불러요 미스터트롯2의 출연자예요 음~~ 김영필이라는 사람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근데 이분이 되게 잘 나가요 그래? 이렇게 생기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 좀, 좀, 좀.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기셨어요 오 애교살도 장난 없다 내가 여기 손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 거 보니까 는 네. 뭐 부여잡고 있나봐 어, 그걸 놓치기 싫은가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분이 응. 과연 나는 지금 오, 오 안에 응, 있는우 응, 응, 응. 오가 오, 강력하게 들어왔어 지금 방송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차 이렇게 부여잡고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응한번 반등 있어 근데 반등이 어어어 어, 어. 어, 어떤 반등이 좀 있을까요? 이게 잘 가다가 상승 곡선을 타다가 네. 뭔가 인기도가 떨어진다든지 투표가 덜 나온다든지 뭐이 삑사리가 난다든지 삐끗한 게 한번 있다가 다시 올라가. 보통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은 멘토를 만나잖아요. 음. 이분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날까요? 아니면... 자기가 조금 남을 오히려 네. 뭐야 끌고 오는 그런 게 있어. 음.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선생 제자 자리를 낳을때이 사람은 선생의 자리가 더고 그럼 이분 미스터트루2가 끝나면 음. 올해 방송에도 나오고 어, 잘 될까요? 어, 어. 앞으로 3년 단탄대로다. 네? 아 근데 눈물 나. 아. 그냥 조금 짠해. 뭔가 이사람이 온기도 들지만 이 사람 집안의 자체가 관직 이런 게 조금 들었어 거기서 끌고 오는 천운의 힘도 강하다 어, 그래서 지금 내가 자손을 지켜준다 이런게 들었어 아 그래요? 어, 가여운 자손이다 지켜주고 그런 천운의 힘도 강하고 조상의 이렇게 길한 것도 강하고 거기에 자기 노력까지 받쳐줘서 어 무궁무진하다 정말로 앞으로 탄탄대로라고 했는데, 응. 그래도 조심해야 될점 응. 하나, 이게. 시승, 질투, 구설.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근데 강단이 있어서 괜찮아. 나만 신경도 안 써, 이 사람.